연우가? 정말 혼자 할수 있어? 그럼 그럼 나도 이제 다 컸다고 나 혼자 외출 준비쯤이야 머리 먼저 빗고 머리 묶는 것도 요렇게 요렇게 좋아 좋아 머리는 다 됐고 다음엔 옷을 골라볼까요 머리 입나? 어디 보자 우리하는 옷을 고르는 거야? 다 꺼내는 거야? 고작 집앞 놀이터 갈 거면서 치우는 건 누가 해? 조심조심 그러다 넘어진다 아이고, 마음만 급해갖고 천천히, 천천히 혼자 옷두 번만 입다간 짐 무너지겠어 그나저나 야, 야. 너희들 언제 야, 야. 나가니? 야. 짠! 완벽하지 않아? 완벽이란 단어는 알고 쓰니 야. 결국 똑같은 옷 입을 거면서우리띠용 기다리다 푹 싸갔네 자 나가서 놀자! 거봐, 거봐. 내 이럴 줄 알았어. 비 오네. 혼자 옷 갈아입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린 거 알지? 그래도 도전은 멋졌어.